그냥, 이게, 그, 많이 해서 할수 있는 게 있고,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서 잘하는 게 있는데, 스킬이나, 뭐, 라인전 구도 이런 거는, 자기가 많이 해서 늘려야 되는 거고, 내가 잡아주는 건 지금, 공식. 약간 그런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 나이스. 난탑 1렙, 1렙 2부시 먹으면 게이드 여기서 설레드 먹고 오는거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 여기 나타났을때 바로 움직이면 그만이니까 근데 위로 돌아왔네 그냥. 도란 망태 요즘 도방이 효율이 되게 좋더라 으악 나이스 이런 라인전 뭐 맞추는 거나 미녀 먹는 거는 솔직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내가 자세하게 안 다뤄. 어차피 내가 이 카밀 상대법 알려줘도 단판 레인톤 만나면 쓸모가 없잖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정 나이스. 데이드. 밀고 가겠네. 아, 맞았네. 이런 건 이제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근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잘 컸을 때 해야 될 거. 잘 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하면 뭐해? 들어야 잖아 이거 정글 할때 미리 말씀드리면 라이너가 안 치면 그냥 정글은 냅두면 돼요. 살짝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티아멧 가면 라인은 빡 푸시할 수 있는데 대신에 무조건 라인을 밀게 되는 게 단점이고 티아멧을 안가고 이렇게 좀 소드 위주로 가면은 라인 푸시는 잘 안되는데 라인 관리 마음대로 할수 있고 1대1이 세요 다른 데만 쳐주라 네, 네. 이렇게 1대1이 엄청 셉니다 범이 많으면 그러니까 방금 같은 건 내가 일부러 한대 맞아가지고 패시블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쿨 오기 전에 들어간거죠 일부러 한대 가서 맞아준거야 패시브 빠지라고 근데 이런거는 많이 해봐야 할수 있는거잖아 그죠? 이걸 잡고 나서 여기서 라인을 밀어야 돼요 땡겨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말해줄 수 있지 여기서는 제가 키아메지 아니기 때문에 민다해도 상대의 민니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함을 포기하고 이렇게 라인을 유지하면 얘가 다시 왔을 때 이미 한라인이다 녹았잖아 지금 벌써 그래서 라인에 박은 것보다 더 이득이죠. 이제 라인 풀고. 최대한 패시브 의식해서 거리 조절 하는 거고. 패시브랑 이가 다풀리니까 이거 먹으면 6렙이죠. 박으면 돼요, 그냥. 워낙 탭 타이밍이라? 아깝다. 맞춰서 왔네 울겄다 야울었어 울겄다 야에 안돼 미드 차이 탑은 이렇게 하는거예요이길 때는 계속 이기게 질때는 어떻게든 비리게 그래야 티어가 올라가거든 항상 라인전 이길 수 없잖아 솔직히 그럼 진짜 얄미워 이러면은 너무 얄미워 이러면 그럼 지금 카밀이 울고 있거든 혼자 근데 이때 중요한게 있어 현상금이 떠있는데 카밀은 이미 엄청 많이 주고 돈을 별로 안줘요 잡고 죽으면 누구이든 이득? 상대 이득이니까 그래서 딜교는 하는데 나는 절대 안죽을 그러니까 상대를 잡는 것보다 내가 안죽는게 더 우선시 내게 딜교를 해야돼 요 이제 리신 뛰어오거든 무조건 뛰어오거든 이거 EQ 못맞으면 나는 절대 피가 거의 안나가는데 상대는 거의 이제 빈사상태가 되게끔 최대한 내가 안죽는게 제일 중요해 잘뻗을때 이런것도 정글이 공이 없는지 있는지만, 솔만 되면, 다이브 칠수 있는데, 지금 있어요, 이거는. 방금, 공 랩을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있습니다. 어? 와우! 무슨데? 아아 떴다. 아! 이런 나쁘지 않아. 리시는킬 먹어도 괜찮아. 챔프 자체가 워낙 후반이 좋은 게 아니라서, 얘는 제약킬 먹으면 오히려 더 이득이야. 이거 다이아 129가 아니에요. 129가 다이아 1 2 현상금... 아, 괜찮아. 오히려 카밀 같은 중후반 좋은 챔이 대한 먹는 것보다 야, 2천만 배 나아요. 그냥 오히려 더 이득이야. 엄청 길어졌어요. 요즘 게임... 최소한 영혼은 먹어야 끝나잖아. 근데 영혼 먹어도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에지용이 효과가 바뀌면서 게임이 엄청 길어졌어 옛날같이 빡세게 할 필요가 없는거죠 한국식 메타예요 그냥 전형적인 노잼 메타 그리고 또상대에티아메지 없잖아 난 있는데 이러면 봐봐 이 라인 정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그냥 미니맵을 보세요 라인 쟤 얼마나 걸린지 봐봐 정리하는데 그러면 내가 선푸시를 했을때 얘가 다시 미는 속도가 비교가 안된단 말이야 솔 이제 정보에 들어가서 그 시간 상대가 받아먹는 시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나로 더훔쳐 먹고 이런 거 죽으면 무의미하겠네 죽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러는 동안 나인 아직도 못 밀었어 그럼 누가 화내 이신이 화내겠지 근데 그 화가 어디로 가? 카미런한테 가요 그럼 그게 탑차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건 약간 이건 꿀팁인데 따라가립니다 이거.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알수 있는 거거든? 찾아보고 막 해야? 인벤 공략 같은 거막 찾아보고, 상대도 좀 해보고 해야 알수 있는 건데. 또, 이거는 살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상대를 완벽하게 이길 때는, 여기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까 리신이, 미드 아래쪽에 살짝 보였거든? 얘도 끝나면. 레드 있으면 또 미니언, 아니, 뭐야, 포탑으로 뺏기니까 포탑 못지나? 여기 2 0 저걸 보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로. 살려주세요. 그치, 레드 같은 거 기다릴 센스는 이제 여기, 여기는 내가 뭐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다 경험이고, 자기 그거니까, 피지컬이니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여 사이로 들어가면 좋다. 이 정도. 딱 여기까지. 어? 어? 뭐야 이거 내가 죽네? 와 뭐, 이거 좀 아니랬다 좀 너무 많긴 했어 근데 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드라 거드라 가면 좋은데 d f 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 딱한번 언제냐면 바로 살수 있어요 제 이때는 d f 가 훨씬 좋아요 이제 1차 밀었으니까 라인 봐 이게 어떻게 될 라인인지 보면은 이건 무조건 천천히 밀리는 라인이라서 결국 B웨이브가 돼가지고 여기에 박히거든요? 그럼 난 이제 선택을 해야돼 얘가 이걸 받아먹으러까지 그, 상대를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내가 저걸 빨리 밀어가지고 라인을 내 쪽으로 오게끔 다시 만들거나. 근데 지금 상대가 정리하러 갔죠. 그럼 이거 다시 뒤 물러가는 거야. 내가 이기니까. 근데 이긴다는 판단 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KDA나 템 같은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도망가겠지. 그럼 이런 거 그냥 보내줘요. 어쩔 수 없어. 못 잡아. 저못 따라가. 그럼 대신에 이 라인을 먼저 또 밀잖아. 먼저 밀면 또 상대가 이걸 받아먹는 동안 저는 아 많은 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구경할 수 있고 벽돌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정말 템 차이가 심하면 다이브도 되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이긴 겁니다. 이거. 바꿔도. 위정 글 이제 다 털어주고 내가 탑에서 누굴 만나든 이기니까. 됩니다. 아, 제발요. 아, 저 진짜, 저 먹고 싶은데, 이거? 가능? 가능? 불가능? 내고게이드 너무 쏘 올리고. 그렇게, 타 너무 잘 컸네. 약간, 이거 염두해서 그거 가자. 다음 템 이거, 거들어 올리지 말고, 마저 지금, 보충해서 카타리나, 그, 카타리나가 쓸어 담는 구도를 최대한 막읍시다. 아까 여기 진련 살짝 보였거든요. 서폿이 혼자 저렇게 돌아달리는건 거의 없어. 한턴 빼는 거고. 여기 뒤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이쪽으로 뺀다는 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항상 의심해야 돼.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우리 팀도, 우리 팀도 의심해야 돼. 상대 팀도 의심하고, 우리 팀도 의심해야 돼. 믿을 수 있는 건내눈 하나야.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평타 한대 치면서 민정 한번 보고. 평탄대 치면서 한번 보고, 평탄데 이렇게 위년 포탑 때려가면서 한, 한번 보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도 맞겠지만 지금 말라인 서면은 다이브 당해요. 저런 거 의미 없거든 차단해요. 그냥 저런 거 의미 없는 짓 하면은 차단해? 미드에서 굳이 5대5 내빼기 한타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5대5가 사이드 이기는 팀한테는 오히려 손해야. 사이드 지는 팀한테는 움득이고 내빼기야, 내빼기. 어, 주령 공 빠졌으니까 돌령은뭐 얘네 어, 여지 없겠네. 이제 용타임 맞으니까 용으로 갑시다 사이드를 밀때도 항상 염두해야되는게 오브젝트 바로온 용 전령 이런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지금은 우리가 5대5를 했을때 만약에 상대가 빼면 우리가 용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미드에서 그런거 없이 5대5를 했을때 상대가 빼면 은 그런게 없으니까 아직 아직 그거거든요 녹음이거든요 질련 그럼 이제 이렇게 한타가 무너지는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우리 팀이 용 먹으면 되잖아. 솔룡 시키고 렉사이. 그래, 억제기 밀 때도, 바론 나왔으면은, 바로 나오기 지 근처면은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전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죠. 카타가 슈퍼매듬을 찍네 살짝 상대시야 안보일땐 공 지르지 말고 이제 이제 지르는거야 이제 CC기 맞았을때 까다로운 카타부터 그리고 최대한 폭탄 안맞게 폭탄같이 폭탄, 폭탄 안맞게 조심하고 그럼 포탑 제가 맞읍시다 그래서, 바론을 가도 되고, 탑을 밀어도 되는데, 여, 정글이 안 먹어서, 사실, 탑을 가는 게 나아요. 정글이 아직, 레벨이 13레벨로 똑같아가지고, 뺏길 가능성이 아직 하나 있거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뺏기면은, 비벼지거든. 레시 방금 스마, 좀만 잘 썼으면, 뺏겼어요. 그런 뭐, 손절하고. 자, 정리하겠지 싶으면서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사이드 또멜 때도, 우리 바론 먹었잖아? 바론 먹고 한 명이 잘리면 보통 살아나는 데까지 30초가 걸리는데, 거기 그 살아나고 나서 또 합류까지 하는데 또 30초가 걸리고, 또 그리고 우리 팀이 내가 잘려가지고 5대4 한타 열리면 안 되니까 뒤로, 몸이 뒤로 쏠린단 말이야? 그 우리 쪽으로 되게 사리게 돼. 그럼 다시 그 라인, 이거 미니언 라인 우고 나가는 데까지 그 30초가 걸려서, 한번 잘리면은, 바론 먹고 집 갔다가 복귀하는 30초에다가, 한번 잘린 거 1분 30초까지 하면, 2분이죠, 총? 바론이 3분짜리인데 그럼 바로이 사라지는 거야. 근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잘린 사람이 잘못이야. 4대4여도, 11교환이어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상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 아직 궁 없다. 바로에서 아까 궁 썼죠? 풀뭐 쓰면서 세우는죠 우리는 상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시 리스폰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팀은 여기서 출발해요, 우물에서. 그러면 무조건 5대4로 열릴 수 밖에 없어서 4대4여도 이거는 짤 그냥 교환도 안 돼. 대신에 상대 이, 이쯤에서 교환은 괜찮지. 거의 상대쪽 진영은 짤려. 여기서 이제 아마 바텀 억제이가 나가고 다음에 탑을 가면은 그러면은 거의 여지없죠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될게 저거 스턴과 같이 저거 들어오는거 카타 들어오는거 네. 그니까 이게걸려가지고 앞라인 뒷라인 갈리게 만져줍시다 거그로 캠콩 해주고 이거는 형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형들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말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얘네가 투업 재기는 너무 게임이 질게 뻔하니까 막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이브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탄만 깰 수도 있는데 방금은 좀 앞뒤라인 갈렸죠 게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롤 잘한다는 소리 듣는거지 캐리죠? 진짜 일방적인 캐리죠? 현실부정 하는거야 이제 탑차이 때문에